브랜디 페퍼 하이 관련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웃음> 이 아이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 이 친구는 페퍼라고 하고요 나 어... <웃음> <너> 죽는다 <웃음> 포기질를 말아라 아내 눈을 보면 그냥 까먹어 아이컨택을 말해. 해야 돼 계속 너는 눈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빨개지면 어. 난리 부르스를 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반영할.. 괜할수 <난리, 뭣> 있어 할수 있어 어 아마 지능 1이나 천대견이라는 음. 얘기가 유명하긴 한데 어. 어. 어. 사실 적절한 교육이 없으면 어, 얘네들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적절하게 계속 같은 말 <웃음> 보더콜리 종이라고 들었는데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 좀 약간 앵커 같이 이러면 기억이 힘든 견종인가요어 보더콜리가 본래 양치기견이어서 내 답변도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봐줘. 어 보더콜리가 그러니까 내용만 비슷하면 된다. 그냥 음, 많이 다른데 <웃음> 너무 즉흥 아니에요? <웃음> 근데 맥락은 맞잖아. 근데 좀 핵심 키워드는... 별도로 필요한 건 없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패존이나 펫룸도 따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때?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응 <웃음> 내가 비슷하게 다 했지 그래도? 어이 음,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다, 나가서 얘기해서 되지 응. 페퍼와 저희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몇 시야 지금? 6시 반인가? 화장하러 왔어요, 머리랑 <놀라> 안녕하세요 <놀라> 기다려 추워 죽겠거든요 제가. 해봐 뭐 하세요 빨리 추워 우선 어, 해보러 산책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MBC인가 요 SBS인가 한번 나가본적이 있거든요 그냥 따로 영상을 따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생방송에 나간다고 나대고 난 진짜 큰일이야 목포 이렇게 맛들면 안돼 출발하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웃음> 너무 빨리 왔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쉬자 아줌바좀아봐 하줌바 좀 봐봐, 좀 봐봐. <웃음> 어이 이뻐다 저거 아. 가구원인 얘기하고 있었어 아 네네 한어봐 어마다멀나와 <우와> 방송국이다. <놀람> 지 무대 조명 거울도 있고갑자 <웃음> <깜짝이> 뮤지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도 않고 엄청 선하네요. 어, 을 되게 좋아는데그 중에 한 종이거든요. 아, 어, 아, 어, 집에 가서 바로 아니 좀 바로 구독 누르겠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이쪽이 있어야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강아지한컷이도 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오늘 이올첫영습니온이 네. 아, 올라 음. 일교차가 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 자리에 또다시 둘째 딸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헬기는 조종사와 정비사 두 명이 타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은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업이 남흘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운송 물량, 문네찌 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시장 컨테이너 반출. 단출이... 2개 주요 한주 지지성 보면 평시 대비 19곳에 3개의 경기였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세리동청사에서 한발과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는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남직무대리의 서비로 서, 서류에 접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닷새 앞으로 중점 공약인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야당에선 비 국정 조사 일정이 차질을빚을 가능성도 있습번에도김정 위원장과 ICBM 관련 현장에 동행을 했는데요. 백두 혈통을 부각하는 동시에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v t 여 TV. TV. TV. TV. TV. TV. t TV. 우 v TV. t 1패를 기록한 가운데 강호 멕시코와 경기를 남기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낮게 음. 될수 있다면서도 6%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음. 이어지는 시기로 4. 환자는 4만 7천 1명으로 9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처음 오프닝도 이거 하면 돼요? 네, 오프닝 할때 이거 보시면 돼요. 딱 여러 개 잡았으니까 골라서 쓰세요. 사람이 나올 땐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100% <목소리>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다, 5세비. 카메라 6대 다 쓰고 있어요. 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죠? 그안 아내에서도 막 영상 잘 줘야 돼막피디님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시작하려니까 아또카메라빠를또 어? 친구분이세요? 네, 네. 아, 아는 사람이어 네. 이모를 아, 알아보는 건가? 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관련 산업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자세한 관련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열사리향해라고 그렇군요 페퍼 페퍼 이렇게 나와줘서 반가워요 집을 막 부수기도 하고 털이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집을 막 부수기도 하고 그랬어! 페퍼 그랬어! 어디 가! 어디 봐! 그리고 이제 까만 털 가진 친구가 하이인데요 네, 음, 어, 브랜디 페퍼 하이 세마리가다 유명해서 이 관광공사 홍보 영상 입양을 음. 보냈다가 또 네. 화양이 아픈 경우 다시 이제 브랜디 페퍼 하이 세마리가다 유명해서 변주님이랑 그 어, 페퍼가 같이 지금 투샷으로 잡혀 있는데 페퍼가 아들이몇살 때부터 이렇게 여행을 다니신 건가요? 어, 아이들이 성경이 되기 전부터 데리고 다녔고요 사실 제일 최대한 편집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웃음> 제가 <웃음> <웃음> 페퍼 어렸을 때부터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음, 케이지 말고 이제 뭐 비행기 여행하거나 할 때, 네, 어 물그릇이나 음. 뭐 여러 가지 뭐 혹시 밑에 애들 깔아줄만한 이제 요라든지 헤드 음, 같은 게 뭐. 필요하군요. 네, 검역 대변 물주고 이제 처리해야 되고, 네, 네. 뭐,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네, 목욕품 이런 것. 네네, 만약에 이 이제 들어오질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타냐가 반려견, 반려 어떻게 타냐가 중요한데 반려견 뭐 바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예. 어 그냥 개류당이 분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을때 한국관광공사 정용문 팀장님이 기획한 반려여행여행 이름이... 한 공식표를 사용하기에 네좀 이용을 음, 하고 계시고 실제 이... 음 말이라고 이게 이 작업을 다해서 인터에서 편하게 네네 이게 평균적인 기회가 많아서 네 그래서 좀좀 그런 그런 그런 상황 가고 있습니다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도이제이 행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뭐네 기다리사것아은게받아들입 어, 네, 오늘. 귀한 시간 되십니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말씀 <웃음> 잘 해주시는데요. <웃음> 잘. 어, 좀사해 그러니까. 나만 화장 찍어야 되는데. 소원 들어주세요. 네. 아이, 그래, 아이, 그래, 아이. 두번 입혀. 미피코코 미비코코. 저 유튜브 가끔 보고 왔죠. 네, 이 텐시에요. 밟어요 밟았어요. 너 밟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Teams, 어? 아, uhhh, 나 갔다 올게. 그렇지. 진짜? 아까 노잖아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아, 아니 중간에 아까 비지언도 깔아줬어. 준. 우리 같은 유스에서 비지언 깔면 진짜 아진지 않아. 이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실이모다. 진실이모 어디 있어? 거짓말 대잔치를 지금. 너소어 <목마> 진실이모. <목마> <웃음> 아니, 그래서 오늘 진실 씨가 오신 중간에 말을 안 했어요. 중간에 말을 전혀 아, 안했요 아니, 코스터어 It's you. It's you. You are o e me.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해가 져가요 <웃음> 건물도 a l 한강 o 져요 한강 저긴 육상빌딩 예. 한번 비춰줘 육 o 빌딩 여기 다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페퍼만 나와 있지만 더 많이 키우신다고 들었을 때 t the